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 이제 아이언 비거리를 조금 더 쉽게 늘리기 위한 공을 눌러 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앵글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백스윙 때, 다운스윙 때 그리고 임팩트가 들어갈 때내몸의 앵글이 어떻게 잡혀 있어야지 내가 조금 더 공을 쉽게 눌러 침으로 인해서 아이언의 비거리가 조금 더 향상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이언을 눌러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자, 이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봤을 때, 임팩트 때, 공보다 손이 더 앞에 나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샤프트가 이렇게 기울어진 앵글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기울어진 앵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자,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다운 스윙이 들어올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빠지면서, 지나치게 체중을 왼쪽으로 밀어내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셋업 때 일자로 세워져 있던 이 몸의 앵글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공이 맞는 게 가장 큰 실수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몸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이 맞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은 위를 향하게 돼요. 위를 향하는 클럽은 이렇게 눌러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리고 충분한 다운블로의 앵글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언을 눌러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임팩트 때 내상체 앵글을 셋업과 최대한 비슷하게 일자로 세워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가 이렇게 공을 칠때자이 셋업 상태에서 자 백스윙이 들어가고 임팩트가 들어가 줄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체가 크게 기울어지지 않고 세워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가 공 위에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손 쉽게 공 손이 공보다 앞으로 나가면서 위에서 아 찍어서 눌러보낼 수 있는 앵글을 만들어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이렇게 백스윙을 들어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 하체가 이렇게 과도하게 옆으로 스윙이된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시작된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은 공보다 앞에 나가 있겠지만 몸 자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팔로스루가 이렇게 위를 향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공을 치신다면 공은 낮고 힘있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면서 공을 높게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이 충분한 다이나믹 로프트를 만들어내면서 치는 게 아니라 걷어올리면서 7번 하연의 로프트 34도가 그것보다 더 누워지게 되면서 공이 맞기 때문에 오히려 공이 높게 뜨면서 거리의 손을 좀 보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내 몸의 앵글이 이렇게 세워진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백스윙을 가고 이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다운스윙을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팩트 때 손이 왼쪽으로 나가면서 공을 칠수 있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눌러치는 임팩트가 나오면서 아이언의 탄도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뀌면서 공의 임팩트가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중이 너무 굉장히 잘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먼저 백스윙에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일단 백스윙에 갈때 내가 체중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상체가 넘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앵글이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앵글이 제대로 들어오기 힘들겠죠. 그러기 때문에 백스윙 때는 최대한 오른발로 체중을 보내시더라도 오른발의 안쪽 부분에 체중이 걸려있게 이 부분에 그래야지 내가 체중을 오른발로 모내더라도 몸이 오른쪽으로 밀리지 않아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운스윙 때 골반을 이렇게 옆으로 밀어내면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체가 아무리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운스윙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울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을 올려치면서 충분히 눌러칠 수 없게 돼요 오른발 안쪽에 체중을 걸어두신 상태에서 체중이 제자리에서 왼발 뒤꿈치 쪽을 향해서 뒤로 빠져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이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몸의 앵글이 지켜지면서 이렇게 강한 임팩트 눌러치는 임팩트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스윙 갔다가 오른발 안쪽에 체중을 걸어두시고 자이 상태에서 몸의 앵글이 지켜지면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지금 클럽 보시는 것처럼 다운스윙의 궤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손이 공보다 나가는 헤드, 손, 어깨가 일직선을 이루면서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게 돼요. 여기서 이제 내가 스쿠핑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잔동작을 하면서 공을 때리는 거는 그거 눌러주는데 방해가 되는 동작이지만 아무리 다른 동작들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임팩트 때 몸이 기울어져 있거나 혹은 골반이 옆으로 이렇게 밀어져 있으면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공을 눌러 칠수 있는 준비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임팩트를 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 그래서 알려드리는 내용은 공을 눌러 치기 위해서는 골반을 내밀면서 체중이동을 하는게 아니라 제자리에 잡아 둔 상태에서 뒤로 빼주면서 제자리 턴을 해주면서 몸의 앵글이 최대한 일자인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지 조금 더 쉽게 공을 눌러 치시면서 아이언 비거리가 조금 더 쉽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